오 나는 바나나 악마다 오 나는 가지 악마다 이번에 들어가는 순간 물컹물컹 넌 뭐임 나는 담배의 악마다 흐+ 다 흐+ 흐+ 흐+ 나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나는 어이 어이 어이 악마다 우리 악마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따라 강함이 다르지 나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닥에 내 바나나를 버리면 사람들이 그거 밟고 뇌진탕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올해만한 명이었다 오, 오, 어때 뭐너 가지 너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니? 너 같은 게? 물론이다. 내가 올해 죽인 사람만해도 무려 5만 명 가지 가지한다 이 가지야 가지 가지하는 것만. 난 말이다 담배 양말로서 무려 흡연으로 5.8만명을 <웃음> 1년에 죽일 수도 있지 야 담배는 진짜 위험하긴 하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후에 통계에 의하면 무려 60만명이 죽고 있다 <웃음> 그러니까 니들도 다 끊어라 <웃음> 끊어라 몸에 안 좋다 특히 요르루님 끊어주세요 <웃음> 네 저는 담배를 입을 대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 악마의 기운이 반응하고 있다. 니네 목구녕에 니코틴이 보인다. 는 아. 거야! <웃음> 아니 넌 오이. 뭐지? 나는 오이, 악마. 나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지 김밥에 오이 빼주세요! 오이 생박이! 오이 무침, 오이 냉국, 어냐넌 나보다 더 악질이다! 오이가 진짜 무서운 점은 오이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먹어도 영양분을 <웃음> 채울 수 없어. <웃음> 아니다. 오이에는 영양분 이 있는데 그거를 파괴한. 너희 매오이 초밥을 넣어주지요. 여러이 모두들 조용. 으?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배 악마님께서 우리 직접 보러 오셨다. 바로 오. 토마토 악마님이시다. 안녕하십니까 오. 선배님.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선배님이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다. 나는 토마토 괴물 이번에 들어온 신참악마들인가 음, 맞습니다 가지가지 가지. 우리 존재들은 사람들의 무서움에 따라 강함이 달라지지 저 주택 안에 들어갔어 평범한 민간인을 잡고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나처럼 강해져보도록 해라 그럼 나처럼 거대한 악마가 될수 있을거야 아 어, 그렇구나 저 안에 들어갔어. 민간인에게 바나나 껍질을 깔아서 바나나 그 껍질로 저 민간인을 뇌진탕에 걸리게 해야겠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만. 나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오! 하짝. 이 안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야. 담배악마 너는 어떻게 사람을 죽일 거지? 난 말이야. 생각해 둔게 있다. <웃음> 알겠다. 바로 간접 부변으로 네 거친으로 죽일 거다. 걱정하지 마라. 좋았어. 당연해. 너도 이미 간접 흡연에 감염된 것 같군. 아니 네가 하고 있구나. 어디서 악마들의 냄새가 난다. 오. 오. 오. 이, 이말이 여기 모여 있었구나. 죽어라. 어, 야, 야, 야, 야. 야, 하필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론트 최강의 체인소맨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같은 악마면서 왜 대구를 털하고 있던 거야? 이럴 수가? 아. 이집에 살고 있어. 인간이 악마 체인소. 아. 아. 오, 기업 반하는 년사. 어, 아. 어. 아, 저는 그냥. 궁금한 민간인을 어 죽이려고, 바나나 껍질을 죽이려고 들어온건데 체인소맨님이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인간을 죽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제 너를 밟았다는 게 중요하지 <웃음> 너는 내가 꼭 죽여버릴 테니 <웃음> 걱정 마라 <웃음> <웃음> 아, 아. 신참 악마 때려쳐야겠다 이거 거짓, 거짓거지 야, 우리도 악만데 그냥 체인수면 밟아버릴까? 응, 음, 음. <웃음> 그래, 좋은 생각은 아닌 듯. 야,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악마! 어.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진짜 볼품 없게 생겼네.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악마야, 그냥 채소까지. 제일 볼품 없는 건 저기 있는 민트초코 악마다. 어실설이에요 그냥 그대로 과일 가게 취직하시면 될것 같은데, 내가 진짜! 터로 미쳐냐어 죽어라! 잠깐만! 제일 약하다! 딸기가 섞여있기 때문이지! 음. 바나나 악마, 그사실 알고 있나? 뭐지? 제인 소맨에게 죽으면 넌 영원히 사라진다. 어우, 음? <웃음> 바나나 냄새. 아, 오이냄새. 아! <웃음> 오! 오! 역시, 체인소맨사아도 오이는 싫어하는군. 오이, 오이 악마 죽을 때, 냄새, 맡아봤어? 그니까, 러체인소맨도 김밥엔 오이는 빼먹을걸? 응. 근데, 오이 맛있는데? 뭐? 가지가 더 맛없어, 솔직히. 인정. 내가 제일 쌀 <웃음> <살> 듯. <웃음> 가지가 사람들 제일 싫어할 듯. 근데, 솔직히, 가지는 튀겨도 맛없고, 구워도 맛없고, 무쳐도 맛없어 조용히 해주겠어? 체인소맨이 느껴지거든 아니? 이젠 내가 알았어 난 체인소맨보다 세. 어딨냐 체인소맨? 가지 한 모금 먹여줘야 되는데 오. 가지 가지 가지! 아 아지 살려. 너짝안 되겠다. 음기서 역경. 아나나의 냄새가 나는데 음. 역겨운 담배냄새 나고 이거이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가더라도 한 대정도 괜찮잖아 부길빵판대아 <웃음> <웃음> <길방팡이 웃음> <나. 웃음> 내가 니녀석의 네꽃 어디갔지? 명이다뭐랄라분명히 명이 여기 있었는데 역기 바나나의 냄새가 나는데 석 때문에 넘어진 것만 생각하면 꼭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지 음, 잘못 맡나보군만 진짜 잘못 맡았나? 들어온 거 같아 여기 민간인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이 아니야 살아 돌아가겠어 이 바나나 앙마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민초 민초 민초 민트초코암마? 이봐! 어? 갈땐 가더라도 한대 정도는 괜찮잖아 아아 아. 이 감칠 갈아지 <웃음> 음. 어디서? 아주 가짜는 민초의 향기가 나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해 이쪼그마한녀석민 민트 초코 악마 정말 약하군. 어이 담배 안 봐! 살려줘야살려줘가 살려주야! 가살려가살려주가살려주가야대피가가야겠배가살려 바나나, 한번 살려. 음, 바나나, 악마. 반갑다. 담배, 악마. 담배 좀 끊어. 담배 a m b i a 만 피고 구해줄게.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맛있다, 맛있다. 내가 이런 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아! 그랬지? a m b i a Tambia, t a 아 b i a t 아아악 i 여기 금연구역이야! 안되겠다 너도 안 대표야! 하하하야 <웃음> 아,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담배악마 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인 정말 강한 악마잖다 맞아, 어쩌다, 넌...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때는 2786년 전이다 와... 네. 그때면 나 기억나 사람들이 다 금연을 했을, 거,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는 담배가 없었지 하하하하 <웃음> 그래? 맞다 막.. 막 뱉는거 아니야 아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막 뱉는거 같은데 어! 가지 가지! 물컹 물컹 물컹 물컹 가지 악마 빨리 부해줘 물컹 물컹, 물컹, 물컹, 물컹 가지. 가지도 물컹. 가지도 한대 태우는게 어때? 가지 한번 맛있게 올라가봐 <웃음> 물컹, 가지. 물컹 가지는 가지 이겨도 어? 이겨도 물컹한게 변하지 않는다고 물컹 야, 군 가지가 됐어. 군 가지가 됐구만. 나와라나와라 음! 나와라, 민트 초코. 그래 그래 그래 고맙다. 민트 초코는 별로 안 강한 것 같아.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 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바나나는. 일본 네 내자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웃음> 담배 냄새 때문에 기침이나오이군요 이곳은 이 <웃음> 안 나. 이 나, 한기코. 나. 여기 여기서 자꾸 만나네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어? 여기 어? 반대편에 어? 있지러. 여기 어?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어? 여기. 여네 녀석 나를 약 올리더니 영상 봤다. 아, 투명이 너 어떻게 봤어? 아, 뭘캉 <웃음> 나왔다. 뭘캉 투명? 아니, 투명이 너 어떻게 봤지? 투명 아닌데? 아 왔다 왔다 온다 온다 온다 가자 밑에 쪽으로 응! 비위번호 찾으란 말이야 이암화야나 나, 나 찾았는데? <웃음> 디디디디디디뒤디디디디디못본거같아못본거아 아, 한번만 살려줘라 그래? 고맙다 봉? <웃음> 봉? <깜짝이야? 웃음> 여기에 <웃음> 왜 이런 표가 뜨냐 아아 <웃음> 야 <웃음> 제인 서벤다이 <소맨이다. 웃음> <웃음> 멍청한 가지녀석 <다지> <웃음> <웃음> 오케이 너는 안되겠다 너는 내가 꼭 찾는다 민트초코 오이 일로와봐 어 여긴 병기통이야 들어가. 뭐야? 응. 뭐 하는 거야? 오이 오이. 아! <웃음> 너 같은 건 김밥에 넣어도 안 먹어. 뭐라고? 편... 하지만 너라도 오이 스무디는 좋아하지 않을까? <웃음> 오이 스무디. <웃음> 오이 스무디, 오이 달걀볶음, 오이 처방. 말만, <웃음> 말만 들어도 역겹구나 너는. 너는 말만 들어도 역겨워져. 실명 10초 아 이런걸로 안되는데? <웃음> 투명 7초 그래 투명 좋초 이 지하실 수 출입 불가능할텐데 어째서 여기 있는거지 분명히 녀석이 향기가 났어 닷퍽 <끝> 맞는 소리가 났어 역시 그런걸까나 <끝> 아! <있는> <끝> 아! 아! 여기서 도대체 멍게를 <끝> 꾸미는 건까나 양반 녀석아 <끝> 체인소맨은 체인소맨이잖아 아아들아 하나 체인소네 찢겼어 약하군 <웃음> <웃음> 멀캉 가시야 뭐 너는 너무 약하다 몰캉 약하군 그의 마지막 대사였다 <웃음> 겨우 <웃음> 겨우 <웃음> 체인소맨 악마한테 죽다니 넌 약하군 내가 인기야. 특별한 기회를 주도록 하지 뭐지? 이 이후에 굉장한 재앙마가될 민트초코인 날 어디가! Yeah. 난 머신, 신 구... 해줄게 구해줄게, 고... 구해줄게. 자난 머신은 민트초코 악마! 사실 친수맨같은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 손짓 탐방이면 죽는다고 니네 손짓 한방이면 죽아! 누가 죽아! 누가 뿌스랑마야! <웃음> 누가 <웃음> <탐방이면 웃음> <도시락마야>! 너 뭐... 아야야야야야야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민트초코 악마 <웃음> 너 진짜 악하다너 진짜 악해 아오!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돈 주고도 안 먹어요 돈 주고도 이거 치약만 나가지고 치약자가 나는 이후에 엄청난 대악마가 될 예정이고 <웃음> 칫솔에다가 그냥 너 민트 초코 올려가지고 그냥 양치하고 싶네 어? 아니야 치약이랑은 다를 걸? 물컹 물컹 가지 캐리 <웃음> 징징 짱짱 저기 저기 짱짱짱 아 아니 뭐야 아니 <놀람> 담배 악마 어너 사실 총 악마 <놀람>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놀람> 그럼 내가 간접부변을 여태까지 해왔었어 내가 그걸로 전해사를 잡은 거라고. dit 아하핳아... 미끌? 바나나처럼 미끄러질까? 말까? <웃음> 바나나처럼 미끄러질까? 말까? <웃음> 미끄러, 미끄러, 미 아! 아! 아! 너가 미끄러진다면 어디까지 미끄러질 수 있는지 실험해 볼까? 아! 양쪽의 입과 거는 가운데서 이대로 막겠구만. 막고 있지. 아프지. 저저 담배 녀석 저건 또 나왔네 아건들아 움직이면서 온다 쏴보던가. <웃음> 네가 총의 양마! 아 무슨 일이야? 총의 양마님에게 받은 힘을 써봤다. 총의 양마한테 힘을 받았다고? 왜? 엄청나다. 너도 아. 가질래? 이건 게임 룰 위반이야. 청의 양마님이 괜찮다 했다. 지기 찌기 징징징징징징징징 징. 주인은 거 미일번호를 찾아주겠어? 총이 악마 녀석 언젠간기필코 모가지를 넘 뭐야! <웃음> 이 녀석도 총이 악마와 계약한 악마냐? <웃음> 저는 그런 의미 없어요 약하다고요? 네가 약하다고? 너는 이미 무려 1년에 한 명이나 죽이는 어엿한 악마인 것이야 <웃음> 그냥 바나나 껍질을 운 좋게 안운안 안 좋게 밟 밟은 사람이 죽은 것뿐이건뿐인걸요. 지금 그럼 그 사람이 나빴다고 하는 거냐, 양반였어? 아, 근데 저는 사람 말고 수많은 차들을 부셨습니다, 카트라이더에서요. 이게 더 나빠. <웃음> <웃음> 라라라라라라. <일로로고. 웃음> 거기 안에 숨어도 하나, 다 보고 있 말이야 오지마아아아 에게게게게게 빌보 어딨어 빌보노가 <놀람> 어딨지 모는다면 대답해 드리는게 오이녀아 <놀람> <놀람> 친구는모두나 한테 죽었다 저씨 아, 는아 아, 나도 나는나 나도 을아도모르아나아 나도 나도 모르는 도 몰카우? 몰카우? 재밌네 이거 선물이야 빨리 받아 빨리! 빨리 줘! 빨리 나가게 이제! 종양마 한테 받으십니다 3일 3일? 3일 여기, 아, 여기 여기 또 있다 이게 뭔데?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 오이소박이 오이무침 오이냉국 오이 스무디 오이피클오이 초밥, 오이다웨그 먹고 오이비큼바 오이부꾸바 오이볶음바 오이소박이 오이무침 오이냉국 <웃음> 아니 오이로 사람을 죽일 생각이야? <웃음> 하지만 난 이런 좋은 걸 가지고 왔지. 야 역시 오이다. 아나 둘, 이거다. 가자 나가자 이제 그냥 찍고 나가자. <웃음> 정말 오이 <우이> 스디한 생각이야? <웃음> 나도, 나도 오이 디한번 <웃음> <웃음> <웃음> 먹어볼까? 쉐인 소에 몰캉 <웃음> 몰캉 쉐인 소에다 과일 주스 같은 거 이거? 갈아가지고 먹는데 믹서기로? 그럼 너랑 나랑 방금 동시에 갈렸으니까 이런. 오이 바나나 주스? 그것 참맛있겠구 잘쓰겠네 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디와 탈출이다 아아 온다 온다 온다 그 녀석이 온다 어, 너희들끼리 좋은 데라도 가는 거야 아, 빨리 달려 바나나 양마 아, 아, 가면서 받아 나좀 설치 좀 해봐 <웃음> 그런 게 없어? 진짜 아, 담배 양마 담배 뭐. 양마는 강하니까 맞아 잠라. 나는 저 녀석을 세네 번 죽였어 3, 1, 6, 5 3, 1, 6, 5 여섯이 온다! 안돼! 3165 아니야! 3165 아니야! 안돼? 맞잖아! 이. 내가 3... 아까 담배 악마한테서 빼앗은 게 있다 <웃음> 죽어서 총이야! <웃음> 탈출해! 탈출! 병원 밑에 초 탈출! 아! 체인스맨이 온다! 도망쳐! 아! 뒤에 쫓아온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쳐. 아! 빨리 도망가 빨리 도 아! 체인스맨 아, 온다! 체인맨 어? 뭐야? 이럴 녀석들은 이럴 수가... 나 전혀 탈출할 수 없었던 거야. <웃음> 맞아,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나한테 갈린 바나나 조스가 되면 되는 거야. 아, 이게 데브런터 본진이었던 거야. 아... <웃음> 자, 이렇게 약해 빠진 악마들이... 운안 응, 좋게 데브런터 본진에 빠져서 탈출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계약해. 환캉. <웃음> 다 잡혀 들어오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아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갈아주세요 믹서기로. 가지 <웃음> 주스. 이게 밤배 가지, 어 뭐야 바나나 오이. 민초. 민트, 민초. 인천 담배 과태주스구만 맨션 과태두스. <웃음> 쉐이크 쉐이크. <웃음> <웃음>